금강 품새 나란히 서기 기본 준비 앞구비 안팔목 해처막기 얼굴 바탕손 앞치기 윗굽이 손날 안 막기, 학다리석이 금강 막기, 조춤석이 큰돌 적이, 큰돌 적이, 짓지음 조춤석이, 산틀막기 기합 안팔목 해처막기 나란히 서기 아래 해처막기 짓지으며 조춤석이 산틀막기 학다리석이 금강막기 주춤석이 큰 돌적이, 큰 돌적이, 학다리석이 금강막기, 주춤석이 큰 돌적이, 큰 돌적이. 짓지으며 주춤석이 산틀막기 기합 안팔목 해쳐막기 나란히 서기 아래 해쳐막기 짓지으며 주춤석이 산틀막기 닭다리석이 금강막기, 조춤석이 큰 돌적위, 큰 돌적위, 바로.